그래서, 분사의 종류에는, 현재 네. 분사의 아인과 거 분사의 아인도 있어요. 현재 네. 분사의 형태는, 동사의 ING를 붙인 되어있고 과거 분사의 있고, 분사 형태는, 동사의 EB를 붙인 형태에요 어, 그럼, ING가 뭐, 에요 I n g o 어, <웃음> 어 여기 서어명사도동명사 I I n g 가 붙고 I a 분사도 m I a 사 I am. 사 am. I am. 가 a 어서이두 I 를헷갈리 m I a 데동명사랑 am. I 사 m I am. I am. I a 동명사와 현제분사는 역할이 달라요.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, 그, 네. 제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. 아, 선생님 써주세요. 헷갈려요. 동명사는 <웃음> 뭐가 뭐에 동시한 거죠? 처음에 상태는 원래 뭐였어요? 동사. 동사. 아.